기억이 사라지면 영혼도 사라지는 거야. <웃음> 나 무서워. 주몽이 신화에 있었던 게 아니라 나, 우리가 신화 속에 살았다. 왜 이렇게 고생을 하시나왜이렇게 <웃음> 굳이 직접 가서 그걸 밟아보고 게다가 막도 타고 그리고 노래도 부르시고 나. <웃음> 왜 직접 하셔야 되겠다 생각어지 그 직접? 왜 굳이 다 거기를 직접 가셨냐고요. 굳이. 아 그... 그러니까 고조선의 영토도 나는 지금 한 바이칼호부터 잡아야 된다고 생각해요. <웃음> 어. 꼭 백두산 잡을 필요가 없어. 어, 바이칼호는 그래. 허경일씨가... 아, <웃음> 이것은 채널장이 생각할 때 한국인의 증세를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장면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두 분의 인식 차이는 이렇습니다. 특히 고구려사를 중심으로 고대사를 상당히 공부하신 도울께서는 많은 고대사적 배경지식과 함께 신랑문화부터 하가점 하층문화까지 인식을 하고 계셨고 여기서 출토된 유물이나 생활양식들로 보아 결코 이것이 중화의 문화가 될수 없으며 보수적으로 역사를 해석하는 도울의 입장에서 100% 동이족의 문화라고 할 수는 없다 할지라도 주인을 정하라고 한다면 그것은 중화권이 아니고 우리의 것으로 봐야 합당하다는 인식을 보여줍니다. 반면 김어준은 어떻습니까? 집중해 주십시오. 여러분의 모습이니까요. 웅덩이 사관을 가지고 있습니다 좋게 말하면 반도사관입니다 자 말하자면 어떤 웅덩이 안에서 곤충의 종자가 잉태하고 거기서 성체가 되고 그 주변에서 포식자들과 투쟁하다가 결국 어떻게든 생을 마감하게 되겠죠 이 사람은 한반도 안에서만 우리가 생겨났고 어디 밖으로 멀리 나갔다고 하면 우리가 그랬을 리가 없어 이런 생각부터 떠오르는 것입니다 이런 느낌을 가지고 있어요 지금 무슨 얘기인지 알겠습니까? 그러나 이 사람은 세뇌를 당해서 이런 느낌을 갖게 된 것인데 현실은 어떻습니까? 최초의 인류 이동이 수만 년전 아프리카 흑인 여성으로부터 생겨났다는 것이 현 시점에서는 정설이만큼 사람은 이동하며 역사를 발전시켜왔다는 것입니다. 역사는 못박는게 아닙니다. 차후 또 다른 발견에 따라 그 시기와 위치는 변할 것입니다. 우리 한국인의 역사는 반도에서 자연 잉태에서 반도에서만 진행되어 오던 것이 아니고 사실 중앙아시아와의 연계에서 배제될 수 없습니다. 원나면 땅에서 우리와 비슷한 말을 쓰는 사람이 있다던가 비슷한 문화권을 가진 나라가 있다던가 우리와 동질감을 가진 민족들이 있다던가 하는 것을 보고 우리가 옛날에 거길 갔다 왔다 고 말하면 적절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이런 말들에서 김어중 같은 사람들이 생겨나는 거거든요. 우리 인류는 본래 하나였습니다. 그것이 중앙아시아 산맥을 두고 동서로 분화되어 내려왔으며 당연히 비슷한 문화가 여기저기 남아있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따라서 외국과 우리와 같은 문화가 발견된다면 그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오래전부터 있어왔던 것이라고 할수 있을 것입니다. 요즘에는 이 중앙아시아와 한국의 연계성에 대해 논하는 학설이 중목받고 있는데요. 그래서인지 식민사학의 공격에 심하게 노출되어 있습니다. 식민사학의 공격이란 학술적 공격이 아니라 기자들과 댓글부대의 공격을 말합니다. 왜냐하면 이런 학설 앞에 동북공정도 식민사학도 녹아버리기 때문입니다. 그런 것들이 아무 의미가 없어지고 설자리가 없어지기 때문이죠. 이미 이책저책뭐 조금 본 결과, 조금 번, 본 결과, 세계 학설에서는 이 한국을 피하고 동아시아사를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하지만 한국에서는 그런 학설들이 쉬쉬되고 여론이 관리되고 있는 형국이라 할 것입니다. 역사는 지나간 시시콜콜한 이야기에 그치는 것이 아닌 한 국가의 전쟁과 평화, 외교, 무역 등에서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따라서 역사관이 없는 자들이 설치는 것은 국가의 미래 비전에 매우 중대한 위협이라는 인식을 가지고 영상을 써내려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이 역사기에 기초조차 없는 사람이 대중을 잘못된 길로 이끄는 것을 경계하며 말씀드립니다. 이 사람들이, 뽑은 사람들이 실제로 어떻습니까? 소수를 빼고는 거의 조선일보를 보고 행동하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자기들끼리 조선일보 보고 행동하지 말라고 하지 않습니까? 뭐가 문제가 있어도 문제가 있는 사람들이라는 거고 그것이 역사의식이 없어서 그런 것이라고 단정은 못하지만 역사의식이 있는 사람이 하는 행동짓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김어준과 도울 사이에 있었던 이런 일들만 보고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 저는 2년 전 다스베이다에서 이 사람이 어떤 부류의 사람들을 비웃으면서 그런 사람들은 책장에 환단곡이 꽂혀있고 라고 하는 말을 들었습니다. 당연히 김어준은 책을 안본 사람일 거고요. 2년 전쯤 명확하게 들었고 신유진 이 사람들이 나오는 코너였습니다. 이런 것들을 봐오면서 저도 정신 차리게 된 거라 저 개인에겐 그런 계기들이었기 때문에 아주 짧은 찰나에 지나간 분량이지만 저는 분명히 그것을 기억합니다 이 사람들이 기본 다 알고 뭔가 있어서 일부러 그런 얘기를 안 하고 원사이드로 막 이렇게 정치 얘기만 한다고 그렇게 생각하지는 마시기 바랍니다 저도 예전에 그런 줄 알고 저들이 빛나 보이고 뭐 있어 보이고 그랬는데 그냥 몰라서 저러고 있는 거예요 더 나쁜 것은 알려고 하지를 않는다는 것이죠 저들의 이런 태도를 봤을 때 이건 국민들이 먼저 역사를 알아서 저들의 인기영합주의에 영향을 가해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한국인 사관이 없는 이 사람들이 한국인이라는 대중을 몰고 다니는 이 현상을 경계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환단고기는 기본적으로 위서로는 볼수 없다는 게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평가이고 앞서 보셨던 도울 김용옥 박사도 그 책은 누가 지어서 쓸 수는 없는 내용이라는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문체부에서는 조선총독부 관절을 복원한다고 해서 난리가 났는데 그럼 문재인 정부는 어떻겠습니까? 대충 봐도 이 정도입니다. 6번은 IFT 문재인 공약이었어요. 7번은 그뿐입니까? 연구비까지 환수하려고 하면서 탄압하고 있죠. 자신은 박근혜 교과서 안된다고 선동했으면서 지금은 어떻습니까? 탄군 삭제되고 임나일본부는 확정시키려고 하죠. 민족의 성진 참성단은 아예 잡석처럼 취급되고 접근 금지되었고요. 오히려 돌아보면 어떻습니까? 그때 교과서에서는 고대사 서술을 확대하겠다고 했죠. 결과적으로 지금 이 나라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국민들도 면목 없게 되었어요. 지도자들의 역사의식이 이만큼 절대적으로 중요한 것임을 아시겠습니까? 다시는 이런 지도자들이 나오지 않게 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 스스로가 역사의식을 가지고 여러분이 사랑하는 지도자들이 있다면 그 사람들을 바로 가도록 감시하는 것이 돕는 길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한번 보세요. 이렇게 국힘당 사람들이 더 우리 역사에 관심이 있다니까요. 우리 대한민국 국회에서 이러한 장대한 학술 대회를 연대는것 자체가 이제는 뭔가 바뀌어 나가는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해주시고 연기 잃지 마시고 더욱 분발해 주실 것을 저는 간곡히 바랍니다 국회가 예산도 좀 세우고 이 일에 꼭 관심을 갖고 앞장서서 해나가야 됩니다 우리 홍문표 의원 오시면 은 저도 오랫동안 의원 생활한 사람으로서 다시 한번 간곡히 부탁도 드려보겠습니다 여러분 정말 존경하고 특히 제가 평소에 가까이 하는 우리 박석재 어, 박사님이나 또 우리 이기동 회장님 오늘 처배했습니다만은또 안경전 회장님, 여하튼 귀한 분들이 주재해 주시는 것에 대해서 마음으로부터 존경과 성원을 보냅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동료나 선업의 의원들이 나쁜 분들이라 이런 말씀을 드린게 아니라 나라의 지도자라고 하는 어, 이런 분들이 역사에 의외로 말씀은 그래요. 뭐 항상 아놀드 뭐, 토인비 얘기하면서 말씀은 그렇게 하는데 그런 역사 문제를 상미를 만들자고 아무리 추상해도 맞다근데 사인이 안 돼요. 제가 간도 1 0 0주년 맞아가지고 이 간도 문제를 가지고 전공자도 아닌 사람이 붙잡고 이 간도 100주년을 맞아서 간도 협약이 미호다 이걸 우리 국회가 선언을 하자 했는데 사인이 안 돼요. 이게 전부 자기 지역구에 도움이 안 되거나 지역구에 표에서 연계가 안 되면 이게 잘안 되는데 국회는 나쁘다 그런 말씀이 아니라 아, 어, 외람되지만 제가 돌아와서 역사 문제가 중요하다는 걸 말하면서 역사 문제를 그래서 어떻게 우리가 풀어야 될까 빨리 듣잖아요. 동북공정 동북, 일본의 역사 왜곡 그럼 뭔가 우리가 대응을 하고 거기에 대한 노력을 해야 되는데 그거는 없어서 좀 안타깝고요. 나라의 지도자 중에 역사 인식을 진짜 바꿔야 할 분들은 이 자리에 계신 분들 말고 대통령부터 국무위원부터 국회에 와 있는 부터 역사를 제대로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 대한민국이라는 나라가 순수 혈통에다 백인민족이고 단일민족인데 그동안 얼마나 짓밟히고 빼앗기고 짓눌리고 질국의 역사를 살아서 오늘 에온 대한민국입니까? 그런데 분단이라는 아픔 속에서도 우리의 단일민족의 그 역사는 저는 바로 만들어져야 되는데 그걸 국가가 해야 된다고 보는 사람입니다. 누가 뭐라 그래? 국가가 왜 존재합니까? 그런데 유감스럽게도 국가가 바른 이 길을 지금까지 가지 못하고 바로 대한사랑에 그리고 환단학회가 이 문제를 들고 나와서 바로 잡겠다 하는데 얼마나 국민의 한 사람으로 국회의 한 사람으로 마음속으로 기쁘고 기대를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저희 국회에서는 여러분들이 오늘 말씀해 주신 것을 녹음하고 또잘 보관해서 저희들이 해야 할 일이 무엇인가를 좀 찾아보고 함께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아무쪼록 여러분들이 의도하신 댄국 역사바로 세우는 그리고 진실이 무엇인지를 이제는 우리가 알 것이 아니라 아까 방금 강의 주제발표 주신 세계인이 좀 알았으면 그런 소망이 저도 있습니다. 여러분 모두 건강하십시오. 감사합니다. 대한민국의 역사문화를 전세에 바로 알리는 2022대한민국제학술문화제 개최를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중국과 일본 그리고 국내의 식민사학자들이 왜곡해놓은 우리 역사를 바로 세워 민족정기를 바로잡고 대한민국 국민임을 자랑스럽게 여기는 뜻깊은 대회가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저 국회의원 김병욱도 국회에서 달민국의 역사를 바로 세우는데 앞장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물며 대현진도 역사의식이 있어서 열심히 일해요. 여러분 누구 민주당에서 제정신인 사람 이 있으면 댓글로 소개해 줘보세요. 저는 그런 사람이면 은 바로 지지하고 계속 계속 모범사례로 언급을 해드릴 테니까 저는 좌파 우파 그런 게 아니에요. 역사에는 우리 대한민국과 국민만 있을 뿐 좌우가 없습니다. 이런 얘기 들으면 저를 포함하여 열이면 열 모두 이렇게 반응하죠. 문재인 정부에서 정말 그랬어요? 몰랐어요. 믿었던 사람들이니까 도저히 믿기지가 않죠. 어떤 언론이나 스피커도 이런 얘기를 단 한마디도 안 하니까요. 여러분 이 사실을 모르시잖아요? 포즈하시고 기사 한번 읽어보세요. 어떻습니까? 여러분 박유아, 류석준 이영훈 같은 사람들에게 분개하고 스피커들은 그걸로 선동하고 그러지 않았어요? 그런데 금태섭은 차치하고 그걸 비호한 유시민이 이렇게 했다는 얘기 어디서 들어본 적 있어요? 지금 여러분을 얼마나 바보로 만들어놨습니까? 똑같은 사람을 두고 누구는 나라를 판 사람들이라고 하고 반대로 누구한테 김호준이 대통령으로 나와야 된다고 하고 그러면 또 여러분들이 거기에 동조하고 대통령해야 되는 사람이에요? 본질적으로 똑같은데 누구는 매국노고 누구는 대통령감이 됩니까? 여러분들이 자꾸 이러시면 변하는 게 없어요 물레방아 돌듯 비스무리한 사람들만 기어나오는 거고 여러분 스스로 뽑아놓고 또 욕하고 그럴 거 아닙니까? 예전에 역사를 아는 사람들이 정치권에 가야 한다고 생각했는데 지금 생각하면 그건 불가능할 것 같습니다. 몇명 들어간다 해도 필요가 없어요. 자기가 역사의식이든 말든 몇명 들어가서 눈치나 보는데 뭐할 겁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민주주의 국가의 국민으로서 알고 감시와 압력을 행사해주시는 방식이 낫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아래로부터의 움직임이 훨씬 더 현실성 있겠다는 겁니다. 저는 누구 편이 아니에요. 역사는 그 민족의 가장 중요한 OS 같은 것입니다. 그게 가장 중요하기에 지도자들이 역사를 어떻게 다루는가 그거 하나만 보는 사람입니다 저는 보수 진보를 다 떠나서 정치인들 자기들이 팝그릇 싸움 하는 것 자체에 화가 나는 건 아니잖아요 우리가 이명박이 독도 잠깐 기다려달라 바, 바, 뭐, 뭐 박유와 이영훈 같은 사람들이 하는 이런 집 같은 거 문재인의 한국 역사 테러 같은 거 이런 거에 눈깔 뒤집히는 거 아닌가요 눈깔 뒤집히는 클래스가 다른 것이 이런 거 아니냐고요 대학 교수들은 물론 국가 지도자들까지 이러는데 어떻게 어디서 어떻게 무슨 친일 무슨 방지법 이런 게 어디서 뭘로 나옵니까 역사의식이 있는 사람이 친일파 파묘법을 내밀어도 자기 아버지가 친일파고 그 아들이 당대표하겠다고 횡행하는 당에서 그런 게 어떻게 논의가 됩니까 덮어놓고 지지하면 안 되고 다른 미래를 준비해야 합니다 그래가지고 지금 보면 상황이 이렇게 생겼어요 여러분과 여러분의 자손들이 배우는 교과서에는 조선총독부 역사관을 그대로 따르고 있고 그것을 정설화하고서 진짜 역사는 논의도 안 되고 있어요 여러분은 어떤 증세를 보이고 있는가? 일단 배운대로 식민사관의 세뇌된 오크의 형태를 띠고 식민사관을 위해 은연중에 적극 투쟁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그러면서도 김치, 손흥민, 한복공정 같은 거에는 붕괴하는 인지부조화식의 비정상 증세를 보여요. 그럼 나라에서 바로 잡아야 할 일이 아니냐? 라고 반문할 것입니다. 그 말처럼 나라에서 바로 잡아야 하는데 현실은 어땠습니까? 이 상황에서 여러분이 좋아하는 문제에는 앞서 말한 저런 짓을 했고 김부겸이라는 자는 강단사학자들이 자신의 의견을 끝까지 고수한다는 이유만으로 아무런 공개토론도 조율도 없이 나라를 팔려고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지금 무슨 얘기인지 알겠어요? 이게 뭘 하냐는 것이냐면 아주 쉽게 말하면 임나일본부를 정설화하여 전라도 사람들의 입에서 조상님들에게 반일감정 갖지 마라고 하게 만드는 작업입니다. 물론 역사적 사실이 아닙니다. 아무런 공개토론도 없었습니다. 강단사학의 일방주장만이 반영된 것이고 그 이유는 그들이 자신의 의견을 굽히지 않는다잖아요. 지금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제가 거짓말하는 건지 실제로 한번 들어볼까요? 저에 대해서는 워낙 뭐 전문가들의 영역이기 때문에 제가 조심스럽습니다만 은어 진행하는 책에서 보니까 역사적인 사료에 예그 일대를 김은국이라고 했다는 거지 이게 이게 친일 사료라는 어. 거 아니야? 그러니까 임나일본부서를 주장하는 분들의 어떤 그런운데 다른 의미에서 여러 가지 기록이 있다고 라 하니까요 이 문제는 학문정니까의원님 이거는 조금 전문가... 그러면 이게 에, 카르마가 양이니까. 타진 다음에 등록하도록 하는 게 맞죠? 자신의 주장에는 굽히지 않으시는 경우가 많아서... 이게 주장의 문제입니까? 옳고 그름의 도지 자, 여기까지 상황이 이해가 갑니까? 그냥 이해를 좀 제발 해주세요. 예? 나라가 망해요, 진짜. 그러면 왜 진보 쪽에서만 잔소리를 하느냐? 그건 당신들이 보면 알거 아닌가? 어떤 도구마를 생성해서 몰려다니는 게 대체로 진보 쪽이지 않은가? 상황이 저러함에도 불구하고 바로 가도록 하지 않고 남 욕이나 찾아 하면서 말이지 기본적으로 저는 저런 사람들이 역사의식이 있고 역사를 바로잡기 위해 노력한다면 누구든 지지할 의향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민주주의 국가에서 지들이 무슨 말을 하든 무슨 댓글을 쓰든 충분히 그런 거 누릴 수 있다고 생각은 합니다만 그런 자들이 여러분을 선동하는 건좀 위험하다는 것이다. 위험하고 저런 자들이라면 그럴 자격이 있는가에 대해서는 여러분이 스스로 생각하고 판단해줘야 할 문제다. 전 영상에서 말씀드렸죠. 임진왜란도 일본 서기를 근거로 한정한론에서 최근 일제강점기도 요시다 쇼인 같은 사람들에 의해 일본 서기에 근거한 정한론에서 시작되었다고. 임진왜란이 결과적으로 노예전쟁, 도자기전쟁으로 불리워도 전쟁을 일으킬 당시 초기에 일본인들에겐 그것이 고토회복전쟁 성격도 있었다는 거죠. 이 사진 속의 요시다 쇼인의 제자들은 여러분이 잘 아시는 이토 히로부미 데라우치 마사타케 등 여러 명이 있으며 최근 혐한 행보 일색이던 고 아베 신조 역시 요시다 수요인을 가장 존경하고 있었습니다. 임나일본부를 근거로 한정한론이 왜곡된 역사를 우리는 바로잡아서 우리의 역사서로 배워야 할지데 이들은 어떻겠습니까? 한국인들이 나서서 일본 위계의 의도대로 임나일본부를 우리 실제 역사로 박아버리려고 하죠. 그러면 일본인들에게 전라도와 경상도는 또 뭐가 됩니까? 공공연히 고토 회복을 해야 되는 땅이 되는 겁니다. 전라도와 경상도를 가로지르는 일본 우익만의 역사를 한국이 공인해주게 되는 꼴이에요 물론 사실도 아니죠 지금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장기적으로 한국인들에게 실질적 위협을 가하고 있는 자들은 현재 누굽니까? 여러분 왜 본대로 평가하지 않습니까? 애국과 매국의 팬덤이 있습니까? 이렇게 해서 나중에 또 일본이 침공해서 혼란을 겪으면 반일만 하는 겁니까? 진짜 잡아야 할 사람들이 누굽니까? 일본 역사 외국에 같이 힘쓰고 있는 한국인들 아닙니까? 진짜 정신 차려야 할사람들은 누굽니까? 현재 지금 우리 아닙니까? 이 문제에서 아무도 도망갈 수 없습니다. 정치인도 시민도 아무도. 곱는 걸 방치하면 더큰 대가를 치를 뿐입니다. 사실 저는 민주당 소수인들을 지지합니다. 원래 민주당은 태생부터 지금까지 친일 반민족 지주정당입니다. 여러분이 속아서 그들이 독립군 노선이며 국힘당은 친일파 노선이라고 생각하는데 매우 잘못된 것입니다. 역사가 전개되는 과정에서 아무래도 국힘당 쪽이랑은 안 맞는 사람들이 차라리 민주당에 들어와서 친민중적 행보와 반일적 행보를 해서 그렇게 착각하실 수는 있어요 그, 근데 그렇게 보이는 것과는 다르게 기본적으로 민주당은 태생부터 친일 반민족 지주정당입니다 독립운동가 노선인데 왜 그렇게 여러분을 못살게 굴죠? 여러분이 친일 팔아서 그런 겁니까? 그들이 옳게 간 거고 여러분이 친일 팔아서 그들이 여러분들을 그렇게 피말려요? 왜 나라를 이렇게 만들고 왜 180석을 줘도 정권을 빼앗겠죠? 여러분이 요즘 수많은 그 민주당의 수박들을 보시고도 제 말에 무조건 반발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여러분도 저와 비슷하지 않은가 대다수의 수박은 증오하고 소수를 지지하는 거 아닙니까? 만약 이 영상의 말을 듣고 저를 무슨 프레임에 갇혀있다거나 알바라거나 뭐 이런 식으로 생각이 잠시 드셨다면 중증 비정상을 의심하고 정신과 가보심을 권유합니다. 한국인들은 고칠 수 있는 집단 비정상들이에요. 분명히 정상이 될수 있어요. 저는 그래서 여기에 배팅하는 거예요. 믿으니까 듣고도 딴 생각하면 중중인 거예요 저는 여러분이 언젠가는 변할 것이라고 믿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되지 않으면 미래가 없어요 좀 제발 공부하세요 그렇게 해서 눈치 보지 말고 언급하세요 감시의 분위기가 없고 바보들만 있는 것 같으니 문재인, 김부겸, 현 문체부 같은 자들이 생겨나는 겁니다 김어준 이 사람은 이유같지 않은 이유로 최근에 이재명이 당대표에 나와서는 안 된다고 했어요 기본적으로 이 사람은 수단과 방법을 안 가리고 선거를 이기면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죠 그러나 실제로 그랬습니까? 180석을 줘도 정신병자가 150명이고 선거를 연승했지만 오늘의 현실은 어떠합니까? 거대 여당을 만들어주고 선거 4연승 행진을 만들어줘본 여러분들은 선거만 이겨서는 되지 않는다는 것을 분명히 목도했어요. 그러면 역사가 바로 잡히면 정치와 사회가 과연 바로 잡히는 것인가? 하고 반문할 수 있습니다. 채널장은 분명히 어느 정도 그럴 수 있다고 보는 것입니다. 독립운동은 예외 없이 역사의식이 있는 사람들이 었고 그런 사람들은 이상한 짓을 하지 않습니다. 결코 나라와 민족을 등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많아질수록 정치인들끼리 모여서 작당하는 것도 자정이 될 것이며 그럴 때에서야 정의가 강물처럼 흐를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문재인이 한 이야기를 생각해봐요. 기회는 평등할 것입니다. 과정은 공정할 것입니다. 결과는 정의로울 것입니다. 어떻게? 무슨 근거로? 이 사람은 자기 자신부터 역사의식이 없는데다 식민사학을 밀어주는 무분별한 엘리트주의자였습니다. 그리고 역사를 팔아넘긴 장본인이고 국민의 고혈과 바꾼 성적표를 자랑삼습니다. 나는 잔소리만 하는 사람이었던가? 저는 한 사람의 민중으로서 할수 있는 여론전은 다 했다고 생각합니다. 문재인은 후세가 치울 수 없는 거대한 똥을 두 가지 쌌다. 스스로 치우고 나오라. 첫째는 임기 하루를 남기고서라도 지원금 처리하고 나와라. 둘째는 역사 문제 바로 잡아라. 라고 매번 언급했고 결국 저는 진보 채널과 특정 언론 채널에서 차단당하거나 댓글이 삭제되는 사람이 되어버렸습니다. 저도 그냥 댓글이 편하지 이렇게 영상까지 만들고 싶지 않았어요 원래 키보드 워리어가 편해요 저는 근데 그들은 또 거짓말을 흘리고 그 거짓말에 쓰리슬쩍 타고 가고 있죠 무슨 말이냐 문재인이 무슨 홍남기 같은 영악한 사람들에게 속은 사람이었다거나 하는 그런 식의 평가들입니다 문재인이 손석희와의 마지막 대담에서 뭐라고 했습니까 말하자면 자기 잘했다고 했습니다 지원금도 해줄 만큼 다 해줬다고 했습니다 즉 홍남기와 문재인은 한 몸이지 누가 누구를 속이고 누가 속은 게 아니라는 겁니다 자기적으로 이렇게 민주당을 욕하기 위해서 만든 채널이 아니고 그냥 키보드 월요일에서 끝칠 것을 댓글이 삭제되니까 영상으로 만드는 거예요. 그렇게 여론을 자신들의 어떤 모종의 이유에 맞도록 조성해버리고 거짓말로 물들이며 남의 실수에 기생하는 그 아주 그안 좋은 습성들 또한 그 역사의식도 중화사관과 야마토사관에 감염된 사람들이라 더 기대할 것도 없기 때문에 이렇게 영상을 만들어 올리는 것을 선택한 것이고 이제는 차라리 이렇게 하는 게 향후에 더 많은 사람들이 더 자세히 내용을 잘 살필 수 있게 하기에 더 좋겠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반성 없이, 사람을 보는 기준 없이 남의 잘못만 가지고 물어뜯고 또 얼렁뚱땅 문재인이 재평가된다거나 그런 무류의 사람이 나오면 세상이 또 똑같이 굴러가지 않을까 문체부 문체부의 저런 친일 짓이 선동으로 이용하기 좋다고 생각하겠지만 결국 문재인과 김부겸의 친일 행각 때문에 그것은 부메랑처럼 돌아와 그 지지자들이 망신을 당하게 됩니다. 친일 자체를 욕하고 싶다면 문재인 김부겸을 싸잡고 욕하셔야 정당성과 설득력을 얻는 거고 어느 한쪽만 욕하는 건 말이 안 되죠 어느 정당의 편이냐 그런 거를 다 떠나서 당연한 겁니다 이거는 한번 생각해봐요 이완용이 좋다고 해서 그가 한 짓이 친일이 아니고 이지용이 싫다고 해서 그가 한 행동만 친일이 되는 건 아니잖아요 똑같은 행동이니까 똑같은 거죠 맞잖아요 이런 문제보다 중요한 문제가 있습니까? 수백년 전 일본이 일으킨 임진왜란과 최근 백년 전 일들이 왜 일어난 것입니까? 바로 왜곡된 역사관을 가진 일본인들 사이에서 정한론이 유행하며 일어난 것입니다. 정한론은 일본이 한국을 정복해 봤으므로 다시 정복하러 가자는 것인데 깊이 들여다보면 한반도를 향한 과거사의 복원이라는 목적이 있었습니다. 정한론과 같은 이런 취지의 말들은 현재에도 혐한을 준동하면서 일본에서 심심찮게 나오고 있습니다. 이것은 모두 일본 극우파의 경전인 일본 서기로부터 시작합니다. 그러면 올바른 역사를 우리가 해서 또다시 일본이 고토회복이라는 명목의 정한론을 가지고 한반도를 침략하지 못하게 해야 하는 거 아닙니까? 세계에서 아무도 인정하지 않고 오로지 일본 우익과 한국 식민사학자들만 말하는 것들을 정설화해서 실제 역사로 만들어버리고 세계에서도 그렇게 교육되도록 하고 있는 게 누굽니까? 누가 이 만국의 역사 왜곡을 주도했습니까? 여러분 생각해주세요. 범인이 누굽니까? 식민사학이야 원래 극복해야 하는 것이지만 같은 편인 척 가면을 쓰고 거짓 선동하여 뒤에서는 일본의 역사를 넘기려 한 자들 누구입니까 여러분 이 문제에서 피하지 마십시오. 남자 녹박구입니다. 일본 서기에 관해서는 이 영상을 꼭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건 아셔야 돼요. 여러분이 아셔야 할 필수 지식은 기자조선에 대한 이야기 여기 다 소개해드릴게요. 한사분설 일본 서기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런 거는 반드시 개념에 탑재해 주셔야 합니다. 영상이 다 올라가 있어요. 여러분 제발 공부하세요. 남의 말 듣지 마십시오. 자격 없는 자들의 말에 맹종하지 마십시오. 맹종하고 싶거든 그들을 자격 있는 사람으로 여러분이 변화시켜주세요. 여러분 개개인이 희망입니다. 한 사람이 길목을 잘 지키면 천 사람도 두려움에 떨게 할수 있다. 이 말처럼 여러분 개개인이 곳곳에서 그렇게 해주어야 합니다.